이게 뭐예요? 아, 내 눈! 어우 다투야. <웃음> <너무> 이쁘다, <누구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만지지 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거 봐봐. 이거 봐. 뭐야 이거? 아, 예. 아, 오늘은 엄마의 생일이에요. 사실 별다은 아니고요. 어우 이리 오서, 어우 이리 오서. 어우 정말 너희들 때문에. 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댕이 편치하지 말랍니다. 자, 얘들아. 네, 네. 자, 다들 보여 봐. 엄마를 위해 생일을 축하해 주는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뭐 하냐고? 아뭐 하냐고? <웃음> 아뭐 하세요? 그거 내 거예요. 이게요. <웃음> 아 야, 아 이거 허스키잖아 아, 얘들아 아니 애들아, 그내 케이크라고. 아니 애들아, 그내 케이크라고. 어 네, 축하합니다~ 나는 슬프지 않아. 뭐, 엄마들이 다 그렇지 뭐. 나는 그냥 아너희 혓바가를 진짜 맨없던 세탁도 한두 권만 꺼내올게, 얘들아, 기다려! 음 맛있다 저기요 그거 제 케이크인데 왜 님이 아이스세요 <웃음> <맛있으세요? 웃음> 얘는 왜 이렇게 불쌍하게 앉아있어 생크림 한번먹어 20대 때는 생일이 굉장히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있는 생일을 매일매일 기다렸던 것 같다. 근데 엄마가 되고 30대가 된 지금은 그냥 평범한 날들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다. 아니야, 아빠왔다 아빠, 아빠, 아빠. 아빠. 하니야 저거 뭐 아빠 왔다 치킨! 치킨! 하니야 치킨!